한 번씩 이렇게 결을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 브러쉬로 딱 빗는데 그 빗는 결대로 바로 움직여 안녕하세요 밀리밀리 김밀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예전에 아이브로우 리프트 펌 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속눈썹 펌제를 가지고 아이브로우 리프트 펌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엔트로피라는 브랜드에서 아이브로우 전용 리프트 펌제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저는 이 제품을 SNS 광고로 보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엔트로피에서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딱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머, 진짜 타이밍 대박 아니에요? 뭐 엔트로피에서 선물을 그냥 보내주셨는데 제가 워낙 관심이 있었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엔트로피 제품은 이렇게 제품이랑 설명서 이렇게 같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에서도 아이브로우 리프트 펌이 뭔가 빡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어, 되게 신기한 게 여기에 3D로 이렇게 눈썹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다. 처음에 제가 딱본 거는 이 설명서. 설명서가 약간 감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썹 펌을 하기 전에 세안을 해서 눈썹에 있는 유분기를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알콜솜 있잖아요. 소독용 알콜솜을 사용을 해서 유분기를 제거를 해주시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소독용 알코올 솜을 가지고 눈썹에 있는 유분기를 제거를 해볼게요. 모의 종류에 따라서 얇은 모, 중간 모, 굵은 모 이렇게 모의 굵기에 따라서 펌제를 올려놓는 시간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저는 약간 얇은 모기 때문에 5분 이하로 잡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두면 이게 뭔가 빡 되는 게 아니라 눈썹이 녹아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의해서 모의 굵기에 따라 시간 선택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적혀져 있는데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사용하기 전에 주위에 바세린 같은 거를 도포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적혀져 있네요. 일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브로우 브러쉬까지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셨네요. 퍼스트, 세컨드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구분하기 쉽게끔 컬러도 다르게 한것 같아요. 딱 열면 브러쉬가 상당히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동그란 부분과 빗처럼 빗을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되어 있어요. 약간 더블 브러쉬식으로 나와 있네요.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닦아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브러쉬가 지금 만져보니까 브러쉬가 상당히 딱딱한 그런 브러쉬가 아니에요. 엄청 부들부들한 어, 유연성 있는 브러쉬라서 눈썹을 올릴 때좀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 참 괜찮은 것 같네요. 브러쉬가. 일제를 살짝 올려보도록 할게요. 브러쉬 타입이라 뭔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서 어, 이렇게 끝부분에 있는 양이 많은 쪽을 해서 저는 이렇게 듬뿍듬뿍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줬다면 여기 있는 브러쉬 있죠? 브러쉬 브러쉬 쪽으로 결방향으로 저는 올려주고 결를 살리고 싶은 모양대로 이 브러쉬를 잘 빗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주변에 있는 묻은 이 펌제 있죠? 살짝 닦아줄게요. 그리고 저는 한 4분 정도 있겠습니다 지금 4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물티슈로 닦아내볼게요. 흐물흐물해진 느낌의 눈썹을 볼수 있습니다. 제 일제 펌제를 올리고 나서 중간에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브러쉬로 중간에 한 번씩 빗어주면 확실히 결이 사르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빗어주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펌 이제도 일제와 같이 같은 브러쉬로 되어 있어요. 눈에 들어가지 않게 꼭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양은 많이 올리는 게 좋아요, 적게 올리는 게 좋아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일단 많이 올리는 걸 좋아해서 많이 올리는데 뭐 피부 타입에 따라, 그 다음에 눈썹의 어, 두께, 그 다음에 원하시는 펌 스타일에 따라서. 적게 올리고 많이 올리고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펌이제를 올린 상태거든요. 4분 정도 올려줄 거예요. 같은 시간으로.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빗어주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속눈썹 펌제로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아이브로우 전용 펌제를 사용을 하니까 확실히 좀 손이 좀덜 가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막펌제는 따로 이렇게 펌제가 일제, 이제 따로따로 포장되어 있었고 다른 부가적인 면봉이라든지 브러쉬가 또 필요하고 이것저것 많이 필요해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요거는 브러쉬가 딱 안에 마스카라처럼 아예 다 안에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손쉽게 더 사용을 자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결을 이렇게 해주면 살짝만 터치해도 이 결이 진짜 잘 살아. 브러쉬 진짜 잘 만들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진짜 빨리 끝난다. 전 4분씩 했으니까 총 8분, 10분도 안 돼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 빨리 닦아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완성이 다 됐는데 이제 브러쉬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 제가 브러쉬로 딱 빗는데 그 빗는 결대로 바로 움직여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삐쩍삐쩍삐쩍 나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눈썹 있는 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느낌 그 다음에 여기는 누워있죠 폼이 안된 눈썹은 확실히 딱 만져도 계속 눕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펌을 했기 때문에 딱 빗겨만 줘도 이렇게 정리가 싹! 이렇게 눈썹을 펌을 해주면 정말 빗기만 해줘도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표현이 되고 또 요즘에 와일드한 눈썹 표현이 또 트렌드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8분 투자? 10분도 안 되는 이 시간의 투자로 예쁘고 자연스러운 눈썹으로 연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엔트로피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선물을 보내주셔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뭐 선물을 받아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간편하게 나오고 시간도 단축되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다 필요 없이 그냥 딱이두 가지로만 할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항상 속눈썹 펌제로 눈썹 펌 하셨던 분들 엔트로피 제품 사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밀리밀리 김일리였습니다. 안녕! 빠이!